거기에는 많은 제물들이 다있는 จะทําอะไรทั้งหลายแม่예 <목소리도> ですちょっぱりみんなほ頭がなってますね。うん。だの 불확실한 결과에 극적성을 느끼는 것에 음. 숙량되는 것, 음. 이 모든 것이, 음. 네. 네. 감사합니다.